양보대조라는 것은 앞뒤에 그두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절이든 구든, 한쪽은 절이죠? 주절이겠죠? 두 덩어리 의 내용이 이렇게 순조롭지 않은 거. 예를 들면, 일찍 일어나면 지각을 안, 한, 안 해야 되는데, 일찍 일어났는데도 지각을 했다.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시험을 못 봤다. 그런 거, 뭐, 뭐 해도, 뭐뭐 뭐, 일지라도 이런 걸 양보는 대조라고 하는데요. 문제를 보면서 문제 하고 그 다음 설명을 할게요. 자 대표적인 그 양보로 해석하는게 despise이 있는데 despise은 in spite of라는 거랑 똑같이 중요한 건 이게 명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는 명사구가 온다는 거죠. 절이 못 오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his d e a t h 라고왔잖아요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존경한는데 그럼 그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뒤에 주어와 동사, 즉, 절이 왔을 때는 뭘 써야 되냐? 접속사로 써야 돼요. 그럼 접속사로 뭐뭐 해도 양보가 바뀌냐 예, 도나 올도우, even though, even if. 이스 t h i 명사, in spite 랑 똑같고요. 도나 올도우가 접속사로 절이 와야 돼요. 그게 핵심이고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떤 양보가 냐면 ever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예, whatever, whoever, whichever, 뭐, wherever, whenever, however 이런 것들이 뒤에 어떤 절이 따라오면서 예, 뭐, 누가 뭐뭐 한다 해도 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니까 절이 뒤에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럼 이거 세자로 늘리라는 소리잖아요 세자로 늘리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no matter 그대로 예, no matter 그대로 위치면 위치, 후면 후, 와시면 왓. 예, 그게 바로 뭐뭐 한다 해도예요. 예, 이게 콤마가 찍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한다 해도 나는 당신더 결정을 따를 것입니다.라는 뜻으로요. 어떤 선, 어떤 것을 선택한다 해도 그러니까 주어동사가 뒤에 절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 바로 도가 나왔네. 도, it is hard to b 이거 자체가 지금 접, 양보절인데 예, 믿기 어렵겠지만 코끼리들은 개미를 무수합니다. 근데 딱 봤더니 여기 요 형용사가 앞, 앞에 나왔잖아요. 이게 도치인데 네, a s 라는 접속사가 도치가 될 때는 양보절입니다. 그래서 as 그대로 나머지 그대로죠. hard만 앞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믿긴 어려워, 어렵지만, 믿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네. 뭐잘 모르면 못할 수 있어요. 형용사의 부사가 앞에 나옵니다. 에 s 일 때. 자, 그 다음, regardless라는 것은, 모모에 상관없이야. 그럼 이거는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보면, 그 경기의 결과에 상관없이 라고 했는데, 여기 봤더니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나왔죠. win하고 lose가 나왔어요. 뭐 뭐든 뭐 뭐든 이런 걸 하라는 거야. win or lose인데 그 앞에 뭐를 더 넣어줘야 양보가 되냐면, 예, weather를 넣어줘야 양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든 지든, 우리 모두 결국 혼자 있다. 라는 얘기죠. 예, 요걸 그대로 설명을 이제 덧붙여 할게요. 올도, 이분도 이건 내워줘야 됩니다. 이런 애들은 예, 접속사라요. 이 뒤에 주어 동사 절이 와야 되는 거고, despite나 in spite of는 뒤에 명사나 명사 구가 오는 거죠. 일단 ever가 들어가는 거는 no matter로 늘려줄 수 있다. 뒤에 주어 동사는 마찬가지인데, 예, 근데 이 ever가 들어가는 게 되게 많죠. whoever, whatever, no matter who, no matter what, whenever, wherever, however 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데, 에, 이것이 보통 여기 딱 구별을 할줄 알아야 돼요 여기 콤마가 이렇게 찍혀 있을 때 그때 안거절이고 which ever, whoever, whatever 이런 애들은 관계 대명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든 아니든 일 수도 있지 근데 그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콤마가 없을 때는 그래요 구별을 해야 됩니다 네그 다음에 바로, 아까가, 아까 좀 어려웠던 거죠. 예, as라는 접속사가, 예, 형용사부사 앞에 나서 조치가 되면은, 이렇게 양보절이다라는 거. 그 다음, whether a or b도 마찬가지예요. 콤마가 이렇게 찍히면 양보절이고, 안 찍히면 a인지 b인지라고 명사절로 해석이 돼요. 아까, 복잡 저, ever 들어가는 거랑 비슷해. 예, 명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떨 때가 양보 부사절이냐면 이렇게 콤마로 글, 분리가 될 때죠. 부사로 쓰였잖아요. 명사절 명사로 쓰입니다. 주절이나 뭐 보어나 또 목적어로 쓰이겠죠. 네, 그거 구별해야 됩니다. 얘는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고요. 문제 풀고 맞춥시다. 네, 풀었어요? 예, 여기 에버가 들어갔으니까 콤마가 찍혔어. 아, 그럼 양보절. No matter what you say.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예, 엄마는 당신을 학교를 빠지고 학교를 빠지고 집에서 머물도록 하진 않을 것이다. 다음. This p i e 전체사고그랬죠 그래서 여기 our vision. 그러면 어, 우리의 방문이니까 우리가 방문했다 해도 이렇게 가야죠. 예, 시즌은 과거니까 비지티드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겨우 다섯 살때 내가 다 겨우 다섯 살때 디즈니를 방문했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모든 순간이 기억이 난다 라는 뜻이고요. 또 나왔는데 임파서블 형용사가 나갔네 그러면 에지로 가라 그랬죠. 예, 비록 믿기는 어렵겠지만 아니지 관찰하기는 어렵겠지만 불가능하겠지만 이거죠. 예, 망원경 없이는 관찰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유니버스 우주는 예,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번호 풀고 맞아요 네, 풀었으면 맞출게요 예, 믿기에 <웃음> 놀랐겠지만 뭐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네 근데 보니까 에지가 있어요 그러면 서프라이징이라는 형용사를 먼저 앞에 줘야 되지. 에, 리즈, 에, 투 빌리브를 뒤에 놔줘야겠네. 믿기 어렵겠지만 메시지들은 음, 여러 해 동안 팩트로 전송되고 있었다. I mean, f a x e d for many years before anyone used the email or text message. 누가 에, 예, 이메일을 사용하기 전에. 자, 아무리 많이 아무리 할지라도 이게 한건데요 보니까 no matter how.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할때 뒤에 뭔가가 나오면 그걸 how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깊게 그러면 how, no matter how deep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 네. no matter how much. 아무리 많이. we a d v a n c e 우리가, 음, 우리의 컴퓨터 기술을 진보시킨다 하고 해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뒤에 주어가 오리가고 진보시킨다가 동사니까 그렇게 문맥을 잡아가야 되고요 그다음 과학실험 보고서 이든 이든 이 이든 이든이면 뭐예요 외도죠 whether a or b a가 뭐야? 과학실험 보고서인데 a science lab report가 하나고요 a presentation in english class가 두 번째인데요 예 주어 동사가 있어야 하니까 아무리 그것이, 여기 그것이란 말이 없다 해도, 네, 넣어줘야죠. 자, B로 찌라도,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네, 도, 울도, 이분도, 이분이프인데, 여기는 이분이프을 줬어요. 이분이프, 이분도와 이분이프의 차이는 살짝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면 이제 도, though, 울도고, 그게 이제 가상적인 일이면 이제 이프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같이 다, 네, 양보를 보죠. Even if people in a group, 음, 자, 한 집단 내, 사, 대, 집단 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모스트 빼먹었다. 그죠? 이게 주어예요. 한 집단 내 대부분의 사람들이가 주어고, 그 다음에 교육을 잘 받았거나 논리적이지 않을지라도해서는잘 받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를 합친 거라서, 부정문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자, 교육을 잘 받았거나, A. 논리적이거나, 값비인데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다낯에 걸리는 거죠. 음, 그들은 여전히 훌륭한 결정을 함께 내릴 겁니다.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주 처음한 사람들은 어휘만큼 착한으로 일컬어지는 반면, 이 반면이 바로 와일이라는 것이 앞뒤 내용을 대조시킬때 쓰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뭐 하는 동안 이런 뜻도 있는데, 뭐 하는 한편, 이런 그런 의미로 반면이에요. 이런 한편 또이렇게 저렇고 자 그러면 되게 침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일컬어죠 as cool as a cucumber 오이만큼 침착한 이라고 그러면 화가 난 사람들 보면 똑같이 angry people 해도 되지만 여기 지금 다 주어진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 거랑 구조를 맞춰주면 되잖아 people who are very calm 했으니까 people who are angry 하면 은 화가 난 사람들은 했으니까 동사가 나와야 이게 주어라서 화가 나는 사람들은 네, 뭘로 일컬어져 이걸로 일컬어져 자 그럼 여기에 지금 s a 투 d to b 가 있었어 여기처럼 r 세 s a 비 t b 니까 r 세 s a 비 t b 가 있는데 이런 문을 반복 안 해도 되니까 생략이 돼요 똑같이 이렇다 라는 거는 이렇게 일컬어진다 는 말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위에 주어지지 않았기도 했지만 생략이 가능해서 매 a d 한 a 컬어다또 네, 골격을 잡고 고개에 살아 붙이는 것으로 영장을 하면 잘 풀릴 겁니다.